지금 시간 새벽 6시 또. 또 이사 갑니다 새벽 6시에 이사 가야 돼요 왜냐면 그쪽은 이 시간 아니면 엄청 막히거든 차량이 <무소> <무소> 없습니다 더 많이 쓰인다고 해서 표준인건 아니죠 이거 만드는데 지금 몇 시간 걸렸지? 한 시간 넘게 걸렸나? 이거만 지금 한 시간 넘게 만들고 있어 다음부터 이런 거 사면 안 되겠다 다돼 있는 걸 사야지 돼 있는 걸 산다고? 돼 있, 근데 다돼 있는 건 이거보다 가격이 두세 배 비싸니까 그래서 돈 있으면 뭐든지 다 침나봐 와 완성! 와! 들불와 <웃음> 드디어 다 했다 와 진짜 너무 힘들다 <웃음> 아또 책상도 조립해야돼와아뭐 이래 나사가 많냐 무섭게 그래도 이거는 윤곽이 금방 나왔다 아니지 이게 딱 봐도 아닌데? 어이 뭐야 딱 봐도 아닌 게아니냐딱 봐도 맞네? <웃음> 책상 쓸만하다 그지? 괜찮지? 가격 대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한 4만 얼만 가졌어 근데 이거 기스 이거 봐 이거는 좀 미스다 진짜 뽑기 도와주셨으니까 이런걸로 대접해야지 먼돈이가했으면 좋겠다 그럼 <웃음> 내가 냈지 롯데로 응? 했어? 어 롯데로 <웃음> <로켓카>. 했지 <웃음> 그럼 아빠가 낸건가? 아빠가 일하고 아빠가 낸거야? 니가 했지자 이사한 뒤에 왜 짜장면을 먹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맛있죠짱 음. 맛은 탕 맛있다. 짜장 맛은 으수탕수맛있맛있다고 맛은 맛은 맛은 맛은 맛은 맛은 아은이은 맛은 맛은 맛은 맛은 맛은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가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나 이제 강남 사람입니다. <웃음> 강남 사람 맞지? 네, 그래. 네, 제 집을 소개할게요. 여기는 신발장. 그리고 이거는 엄마가 만들었는데. 주인, 손님. 귀엽네, 귀여워. 에어프라이. 이제 이것도 샀으니까 헬스도 해야지. 그리고 대망의 제 방입니다. 따라란. 그리고 이런 거. 네, 이제 여기 앉을 의자만 오면 돼요. 의자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조립하는데 힘들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금방 할것 같은데 기다려보겠습니다. 짜잔!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의자가 왔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정말 이뻤는데 실물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뭐야? 이게 다예요 거의 다대서온 거라서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의자를 전에 똑같은 걸 하나 샀다고 그랬잖아요 디자인만 다르고 조립은 솔직히 전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조립법을 다시 보면서 조립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, 이제 이거 보면서 조립 시작해 볼게요 이게 참 이사가 힘든 게 많은 걸또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조립도 하고 어후, 집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혼자 사니까 이제 밥도 해 먹어야 되잖아요 아, 이래저래 힘들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이쁘지 않아요 디자인? 제 원래 있던 그 빨간색 의자보다 더 이쁜 것 같아요 진짜로 확실히 맞아? 맞아? 이렇게 쉬워? 맞네? 아휴, 이제 거의 다한것 같아요 이제 남은 게 이거 목받침 대 목받침 대? <웃음> 이건 등받침 대 <웃음> 한국말 되게 못하는 것 같아 잘못 말했네 이게 등이고 이게 목이네 이거를 목에 목이 빼면 너무 크다 너무 커 바본가? 짜잔 드디어 완성했어요 아 이게 진짜로 협찬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진심 너무 이뻐서 그래요 보이잖아요 젊은이 어? 우리 젊은이들 이 좋아하는 의자예요 죄사합니다 자, 이거 기능을 한번 볼게요. 이거 앞뒤로 올수 있고요. 높낮이다 가능하죠? 이 의자 쓰면서 제가 정말 편했던 게, 진짜로 의자에서 잠자기가 좋아요. 왜 좋냐면, 자, 봐봐요. 자, 뒤로 갑니다. 자,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일반 의자 이게 끝이죠. 자, 뒤로 갑니다. 오, 살짝 무섭긴 한데.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오. 자, 어디까지 가요? 어디까지 가? 어디까지가? 어디까지가? 어디까지가? <웃음> 여러분 보여요? 제가 180도 로 누웠어요. 지금 어디 발손안 되고 그냥 진짜 이러고 자면 돼. 이게 목베개도 있고, 허리 등받침대도 있어가지고 너무 편해. 짐 정리 다 하고 옷도 정리 다 했으니까 저는 이만 자러 갈게요. 안녕.